오늘 아침은 6일차. 전시회 6일차요. 어느새 반이 훌쩍 갔네요. 그렇죠? 6일차 티토크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뜬 에고. 관념이 뭔가요? 마음이 어떤 마음 올라와요? 오늘 뜬 마음. 알면 은 여러분이 뭐 도인이지. 내가 얘기합니다. 고집부리는 마음. 고집부리는 거 열등이에요? 우월이에요? 열등이. 열등이는 어떤 고집부리냐면 절대 수치당하기 싫어. 절대 미움받기 싫어, 절대 실수하기 싫어.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막 떠. 어 그러면 이 마음을 인정 못해. 인정하면 수치 당해야 될것 같아. 수치 안 당하고 싶어. 미움 받을까봐 두려움이 떠. 그러면 이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면 어 내가 미움 받을까 봐 이게 두려운 약자를 인정하면 미워하겠지 누가? 어 절대 받기 싫어. 그러면서 이 미움 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어?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두려움을 안 느껴. 고집부려. 수치를 떠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수치 안 당하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다당해.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왜? 태어나서 똥 싸요? 안 싸요? 똥 싸는 것 같은 수치가 어디 있어. 하지만 아기들은 그게 수치가 수치가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수치야. 빨가벗겨서 엄마가 목욕시키고 똥 싸. 밥 먹여줘야 되고 그 수치를 다 떨고 커. 어떤 위인도. 그치? 태어나서 자기가 옷 입고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길 가다 다 자빠지는 거 경험하고 이상한 거다 경험해. 그치? 근데 나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열등이를 절대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열등이 고집이에요. 열등이 안 되겠다고. 살면서 사람은 열등할 때가 있고 우월할 때가 있어. 그치? 응. 헤라님도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우월할 때야 왜? 여러분을 가르쳐줘 내가 그걸 더 많이 알아 하지만 내가 저 주방에 들어가 봐 어, 주방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 우리 X 어, 헤라님 팥 쓸어주세요 그럼 난팥 쓸어야 되고 나는 열등이 해야 돼 그치? 응. 사람은 자기가 열등이의 입장에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우월이를 쓰면서 남을 지도할 때가 있어 둘 다가 나야 근데 우월이는 그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월이야. 수치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못하면 무시당해야지. 그치? 어. 회라님도 어디 가서 처음 해보는 일 하면 무시당하겠지? 저기 공장 가서 일할 때 처음에 무시당할 거 하고 하고 해야 되는 거야. 모를 때 어떤 인간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하나. 그치? 그걸 그 각오하면서 그 두려워 떠는 나를 인정해. 기이 열등이 인정할 때 열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인정 안 해. 미움받고 수치당하고 뭐 버림받고 서럽고 찌질한 나는 절대 안 되겠어. 수치스러운 나는 안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나를 고집 부리면서 절대 인정안해딱이렇때 그때 열등이가 되는 거야. 그때 꼭 수치당하는 거야. 고집이 떠서. 그때 실수하고 사고도 나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등이의 고집으로 내가 열등이 안 되겠다고 할때 열등이 짓을 하면서 수치당하죠. 오늘 아침에도 위슈를 찍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아, 우리나라가 마음공부 안 해서 큰일 났다.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윤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야. 근데이 마음공부 한 자락을 몰라 갖고. 그 열등이 애고를 몰라서 계속 열등이의 수치를 떨고 있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문전 대통령이 5년간을 내가 이룬 성취가 다 무너졌다 이랬어. 아니 본인이 5년간 성취만 이뤘어? 무너지게 한 것도 많은데 이번 정권은 다내 성취를 무너지게 한 정권이야. 다 잘못했어. 나는 다 성취를 이루기만 했어. 그냥 나 잘한 것만 붙잡고 있잖아요.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나를 인정 안 해. 지난번에 잘못한 거를 인정 안 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 열등이는 인정 안 해.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왜? 사람이 누구나 다 열등한 부분만 있지도 않고 다 우월한 부분만 있지도 않아. 열등이야 우월이가 다 있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다 우월하다는 거지. 너는 다 열등하고. 비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열등한 모습이죠. 그게. 그런 발언을 했어. 그랬더니 이번 윤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정권에서 그렇게 발언한 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번 정권은 다 비정상적이었는데 그게 다 정상화되고 있다. 이얘기 뭐야? 지난번 정권은 다 틀렸고 우리는 다 맞다. 이렇게 발언했어. 이걸 보니까 또 이분도 똑같이 내로남불 자화자찬이죠. 음. 국민이 그걸 볼때 건전하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국민은 두려워.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느 따라서 막 북한하고 중국에 치우쳤어.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사업자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버리고 미국하고 친일로 가니까 거기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워져. 이게 막 왔다 갔다. 다 틀렸다고 지난번 걸다 버려. 계승을 해줘야 돼. 잘한 거는. 그리고 못한 거를 고치고. 그래서. 지난번 정권을 물려받은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이렇게 발언해야 되겠죠 국민한테 지난번 정권 때는 이러이러한 게 좋았던 좋았던 점이고 이러이러한 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치고 이건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정권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정권 응원해 주세요 이래야 참 아름답다 지지해주고 싶어. 그리고 지난 정권 물러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권에서 책임질 거는 다 우리한테 주고 앞으로 새로운 정권은 부담없이 해주겠습니다. 말하세요.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거 기억해 주시고 못한 거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못한 거는 이번 정부에서 또 고쳐줄 겁니다. 그럼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더잘 되게 해주세요. 애는 썼지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성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해. 여러분이 어떻게 완벽하고 정말 잘난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면서 나 잘했지. 잘했지 할때 여러분이 그 사람 박수 안 쳐줘요. 뭐라고 얘기해요? 응이래고 음, 뒤돌아서 재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음 가짐이 잘 못해도 어우 미안해 이거밖에못 도와줘서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근데 봐나 이렇게 잘났지 이렇게 너 많이 도와줬어 그러면 꼴뵈기 싫어서 됐어 도와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하는데 왜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하나 그게 누가 얘기해서 그래요 열등이가 얘기해서 너무 잘못했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이 마음 훅 버리고 지금 여러분 뜬 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 다 잘했어요 인정하세요 쟤네는 다 못했어요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럼 국민이 그걸 보면서 똑같은 것들 이러고 인정 안 해주고 싶고 너무 수치스러워 멋있지가 않아 제가 이 위대한 이슈 하면서 여러분 버럭버럭 했어요 초창기에 왜 그래 너무 놀래서 그랬어 내 제자들도 안 보이는 모습을 정치인이 보여 나는 내 제자들이 공부 안 됐다고 맨날 혼내키고 그랬는데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가 기절할 뻔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국민 앞에서 저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저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고 온갖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나간 거야 내가 그리고 이거 나라가 망했구나 저런 의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니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은 다 신인데 그런 태도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 다른 나라가 얼마나 무시하겠어 우리나라 정치인을 저런 꼴로 하는 거를 비상식적으로 나는 다 맞고 너는 틀려. 또는 굽실굽실 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이런 모습만 보이니. 내가 너무 놀랬거든. 근데 요즘은 버럭버럭 안 하잖아요. 이제 다 알았거든. 원래 저렇구나. 응. 마음 공부 안 하면 원래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나이 먹어도 아, 원래 저렇구나. 이제, 이제 아는 거야. 그리고 아, 이제, 이제, 응.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버럭버럭 할 때. 제가 그거를 요새는 참여하고 있어 어, 내가 괜히 버럭버럭했다 왜냐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뭘 잘못한지 모르는 애한테 엄마가 막 화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왜 화냈지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 그냥 내가 화내면 일부러 저러는 줄 알았지 고치겠지 이랬거든요 내가 요즘 안건 뭐야?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안 해서 열등이가 올라오면 그비위가 올라오면 거기에 끌려가서 내 결과가 내가 이런 말을 할때 국민이 어떤 마음이고 내 표를 깎아먹고 지지를 안 해줄지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화내면 더안 들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가급적 화를 안 내고 그거는 하면서 제자들 가리키듯이 초참자 왔을 때 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심지어 어떤 초참자가 있냐면 연단하다가 이제 내가 죽기를 예전 이렇게 쳐주고 다녔거든 갑자기 막 코를 풀더니 코푼 종이를 나를 줘 그게 상대를 얼마나 무시하고 수치 주는 걸모르는 거죠 그쵸? 코푼 종이 남들이 더럽다고 하잖아 그치? 그런 거를 코푼 종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받아주거나 아니면 바닥에 놓고 나는데코 풀어서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줘 쓰레기통처럼 그럴 때 내가 화안 내거든. 그냥 받아서 버려주거든. 왜? 얘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열등이가 하는 짓이야. 수치당한 열등이는 남을 수치 줄줄 밖에 몰라. 그래서 헤라님을 진짜 싫어하고 수치 준게 아니라 뭘 모르니까 그열등에연달하다 보면 열등이가 뜨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야 남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다는 걸 모르니까 세상 나가서 욕을 엄청 먹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가 너는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으니까 이상하게 자기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맨날 욕 먹고 다녔대 그게 잘해준 이상하게 한 줄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요새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씩 그 국자 국 국민들도 그건 거야 무조건 나는 다 맞다 얼마나 교만한지 봐야 돼 어떻게 자기는 다 맞고 남은 다 틀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때아 내가 이상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교만해서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야 나는 다 맞으니까 너는 다 틀렸으니까 초참으로 우리 수행에 온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이상하다 다 틀렸다 나는 다 맞다 나중에 그 엄마를 만나보면 아주 정상적이야 내가 안 믿어 우리 남편 아주 이상하다고 해. 그 나중에 몸 정상적이야. 어? 자기가 더 이상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열등이 같으면 그런 거야. 정치인들도 그 지경이야. 그러니까 온 국민이 어때?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망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도 정상적인 눈으로 안 보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다 맞고 남은 다 틀리고 간혹은 또 나는 다 틀렸대 남은 다 맞대 사이비한테 걸리는 사람들이 그래 벌써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데 막 만지고 하면서 이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때 이게 미쳤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다 틀렸어 내이 느낌은 다 틀렸고 이 사람은 맞으신 분이야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다 뺏기면서도 바보처럼 따라가 또는 사이비 교주 되는 사람이 나는 다 맞어 너는 틀려 하나도 안 들어 남의 말을 그런 사람이 또 사이비 교주 정신 승리하고 나는 다 틀리고 너는 다 맞다고 하는 사람이 또 사이비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남을 무조건 따라가는 여러분 그 이상한 의식을 고쳐야 되는 거야. 우리 국민이 건전한 상식 있는 국민이 돼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 대통령과. 저기 노동자가 맥주도 같이 마시면서, 아우, 대통령님, 그, 그 사안은 이거 내가 보기에 딱 얘기하면 대통령님, 아, 그렇습니까? 딱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치? 어. 인간 대 인간으로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제일 무서운 아기들이 저한테 반항하는 아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제자가 누구냐면 무조건 해나님 맞다고 막 박수치면 <웃음> 무서워. 그게 엄청 이상한 의식이야. 다른 데 가서도 그럴 거거든. 자기 주장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누군가 못하는 거 정확하게 봐야 돼. 누구도 다 맞거나 다 틀린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다 맞는 사람이 되고 나는, 남은 다 틀린 사람이 되는 공부가 아니야. 교만해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를 알고 내가 못하는 거를 알고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알아서 내가 못하는 거할 때는 남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잘하는 건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마음 보는 걸 제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을 줘 제자들 가리키고 위대한 이슈나 예술의 애나 버럭해라나 내 아이나 인생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마음 알려주는 걸 하고 그렇지? 내가 못하는 건또 도움받아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우리 제자가 한 밥도 얻어먹고 그쵸죠 어, 그리고 쓴 조언 나다 들어요 위대한 이슈에서 이렇게 다는 글 중에 사실은 대부분 극좌나 극우파가 다는 댓글은 볼게 없어 왜? 완전히 눈이 가서 나는 다 맞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 마세요 나는 다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는 걸러들어요 걸러듣고 올바른 얘기 뼈다리는 얘기 가끔씩 해 우리 국민이 똑똑해서 그치 그러면 내가 아 그래 어, 이 얘기는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 제가 또 듣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댓글 읽기 저 좋아해요 특히 저한테 알게 이렇게 딱 깨우치게 하는 댓글 보는 걸참 좋아해. 왜냐하면 사람은 배우라고 사는 거야. 아무리 나이 먹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 그렇지? 어제의 헤라보다 오늘해 헤라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렸는데 제 책무죠. 제가 늘 배우지 않으면 제 제자들을 더 지혜롭게 끌고 가야 되는데 저를 뛰어넘는 제자를 낼려면 제가 더 뛰어나고 많이 배워야 되니까 날마다 그 배우는 태도를 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태도를 놓치고 나는 무조건 맞다 정신 승리하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러면 이게 이상한 사람인 거야. 미친 정신병이고 그걸 우리가 열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잘 보여 사람이. 나도 잘 보이고 남도 잘 보여. 정확하게 보여. 나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다 잘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도 얘는 쓸모없고 다 못한다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단점이 가장 큰장점이란걸 알고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또 가장 큰장점이란걸 알아요. 이 공부를 하면 가장 큰 단점을 인정해서 가장 큰 장점이 되게 쓰는 재주가 생겨요. 단점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단점을 아는 인간이 되고 장점을 모르는 인간에서 내 장점을 알고 세상을 위해서 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 깨어나야 돼. 모든 국민이. 그래서 그 열등의 예고가 그렇게 자기의 장단점을 보고 제대로 쓰려면 수치당할 각오를 해야 돼.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완벽하지도 않은 인간이잖아. 그렇지.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해야 되잖아. 근데 완벽하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미움도 안 받고 수치도 안 당하고 실수도 안 하고 살려고 해 당연히 내 속에는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어?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빼앗길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실수할까 봐 두렵고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열등이가 있죠 그거 인정해야 돼그 두려움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느끼고 나 완벽하다고 나 절대 안 당하겠다고 안 당하겠다는 놈이 누구야? 교만한 놈 왜? 나 완벽하니까 안 당하려고 하잖아 완벽하지 않으면 혼도 나고 미움도 받아야 되는 걸. 그거 고집 오늘 아침에 그 고집이 떴더라고 그 고집이 떠서 와, 딱 와서 위대한 이슈 촬영하는데 위대한 이슈의 질문이 다 그건 거야 그 열등한지도 모르고 열등한 마음으로 정치인이 대통령이 막 말을 하니 그걸 보는 국민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야 단 부끄러움을 느낄 때 좌파는 이 우파 대통령의 부끄러움만 느끼고 우파는 좌파 대통령의 부끄러움만 느껴 선택적으로 그 이상한 마음이야 정확한 마음은 우리의 대통령의 부끄러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고 그 수치는 나야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의 수치는 우리의 수치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그걸 너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우니?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우리의 수치야 느끼는 거야,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열등의 아픔을 느낄 때 그게 현실에 나타난 모든 모습은 내 모습이라고 제가 늘 강의하죠. 그렇죠? 나라의 대통령의 그 열등이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영체마을 가족들이 아저 아픔 열등의 아픔 저걸 보기가 너무 아파서 저렇게 열등이를 수치 줘서 인정 못하고 고집부려서 수치를 떠는구나 우리의 지도자의 수치가 아프다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부모의 수치는 누구의 수치야? 나의 수치잖아. 근데 어떤 여학생이 하나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술집에 다녔대 엄마가 이혼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데가 없고 제주도 없으니까 술집 나가서 돈 벌어서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학생인데 학비도 엄마가 그렇게 돼서 엄마 직원 불 물을까 봐 너무 두렵고 엄마 직장에 안간다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엄마의 그 수치당한 아픈 돈을 먹고 그 돈으로 밥 먹고 여기까지 커서 학비를 학교도 다니고 너는 엄마의 수치를 니네 수치라고 인정 안 하고 챙피하다고 버리는 너는 엄마보다 더 수치스러운 인간이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진짜 수치스러운 인간이다. 너는 그런 인간이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엄마가 행복했겠냐. 그 수치당하면서 어? 장렬하는 수치를 당하면서 그걸 자식을 살리겠다고 술집 나간 니네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너를 수치를 안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널 버리지 않고 가르치겠다고 그런 수치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한 아픈 엄마를 수치스럽다고 버린 네가 더 더럽고 수치스러운 인간이다. 얘기했어요. 엄청 울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버리면 안 돼. 그 수치스럽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안 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통령들이. 우리의 교육제도가 마음공부를 다 버리고 머리 공부만 하니까 이렇게 이런 현실이 온 거야 저렇게 제일 잘난 우리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잘났다고 한 분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저렇게 열등이 마음 모르고 저렇게 하게 됐어 싹다 바뀌어야 돼 교육제도가 저렇게 스카이 대나 좋아하고 저렇게 머리에 지식을 하는 그 공부에서 마음공부를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헛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회와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더 알리고 그래서 다 바꿔야 돼 나라를.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마음을 안 사람들이 해야 올바르게 하는 거야. 외교도 올바르게 하고 이런 국민의 마음 하나를 이해 못하는데 나라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리고 그렇게 열등한 짓을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우리 국민이 다 열등이고 아픈 거야. 응? 제가 위대한 뉴스에서 막그 댓글을 보면서 너나 잘해라 막 이렇게 할때 아픔 느끼면서 그렇지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지 내가 조금 더 능력 있고 하면 내 말을 얼른 듣고 고칠 텐데 정치인들이 내 말을 아직 듣지 않고 고치지 않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내 말을 아직 안 듣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건 내가 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제가 열심히 지금도 도닦아요 아픔을 느껴 나의 열등이를 느껴 나는 매일 매일 열등의 아픔을 보고. 그 열등이의 고집을 보고 그 수치를 나라고 두려움을 나라고 인정하고 돋 닦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만난 일반인분이 회라님 언제 산에서 하산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 하산 안 했습니다. 제가 도가 부족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인과 우리 국민이 열등이 마음 인정 못해서 열등이로 고집 부리면서 열등한 짓을 하고 수치를 떨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제대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더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 그 열등이를 나라고 인정해서 인정할 때뭘나와요 뭐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 너 열등하지? 이렇게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너 열등하지? 이렇게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열등이라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런 그열등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도 이 두려운 약자 마음을 느껴주는 게 인정이야 이거 안 느끼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어, 버릴 때 그때 수치 자체죠 이때 열등의 고집이야 이때 하는 짓은 열등한 짓 남을 수치 주고 나를 올려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리고 나 잘했다고 자화자찬해 남들은 인정 안 하는데 이게 엄청난 수치를 떨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일한 것처럼 우쭐거려 그런 우를 범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수치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열등의 아픔을 정치인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사람, 가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보고 그걸 수치 주면서 그건 네 거라고 하지 말고 내 거다, 우리 모두의 거다 이렇게 인정하고 열등의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과 수치 인정합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열등의 아픔을 알고 그 두려움과 수치를 알 때까지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열등의 아픔이 나라고 인정합시다.